문 열어주세요! 아! 아! 아! 뭐야? 아! 잡혔어! 여러분 저 잡혔어요! 어떻게 된 거냐? 도와주세요! 어? 어? 여러분 안녕하세요! 아주 깜짝이야! 아첫 시작부터 아주 그냥 무서운... 이거 뭐 악마 같은데? 어쨌든, 어쨌든 이번 해볼 게임은 비틀 크레이지 타워 미친 타워 그 미친 그 어떤 성뭐 그런 뜻인가 봐요 이 아줌마 피해서 또 도망가는 탈출 맵 같기도 하고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노발랄게요 너무 무시거 쉬어 쉬어 정말 쉬어 자 일단은 크레이지 타워니까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뭐지? 어 이걸 갖고 가라고? 아 피자 아 피자배달하는 거구나. 알았습니다. 성으로 피자배달 갈게요. 문 열어주세요. 아, 아, 아, 뭐야? 아 잡혔어. 여러분저 잡혔어요. 어떻게 된 거냐? 도와주세요. 어, 어. 첫 시작부터 두고두고 떨립니다. 저 지금 성에 갇힌 거 맞죠? 아, 이래서 크리터구나. 자 어디로 올라가는 건가요? 뭐야? 전에 배달보고 왔을때못 빠져나가고 죽었나 봐요 <웃음> 어, 저랑 같은 피자집이에요 저는 꼭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파크로는 항상 기본이지요 자, 이상태세 해야겠다 그렇지 그렇지 조심조심 조심. 조심 좀 폭탄 조심하고 고봉이 점퍼 근데 이렇게 으시시해야죠 뭔가 나타날 것 같은 뭐지 아 이거 쥐 쥐덫 같은 거다 잠깐만 이거 뭐죠? 이게 전기.. 전기 오는 건가? 어? 뭐야? 어? 아 제가 불 끄고 하는 거구나? 아 깜짝이야 일단은 끈 거보다 기이 낫겠죠? 아 아, 아! 아! 아! 아! 뭐야! 아! 와! 오다! 오다! 오다! 오! 오다! 오! 오지마! 오지마! 아예 안들러줘 아! 아! 웃지마! 웃지마! 웃지마! 웃지 마. 웃지 마. 빨리 갈게 잠깐만 어! 저건 또 뭐예요 날아다니고 나래, 저건 또 뭐야 올라가 일단 올라가 아아 어, 어, 죄송합니다 너무 소리 질렀네요 제가 아 어,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뒤에 차아놓 보셨죠? 진짜 너무 무서워 너무 쫓아놓은 건 정말 무섭다고 으쩍 으쩍 으쩍 으쩍 으쩍 으쩍 으쩍 으쩍 아 아까부터 그 여자 쫓아오는 게 생각나요 아 마법사들이 지금 불을 쏘고 있어요 악마의 마법사들 같으냐고 방귀를 껴? <웃음> 방귀 겠니아 조심 이밖퀴 조심 이밖퀴 조심 다시 한번 조심 좋습니다 이 뒷배 빠지면 안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자, 어 친구야 반가 너는 어디 패자 왔니? 너난 어, 도미노 아나비자 어. 아!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죄송합니다. 저, 저, 저도 저도 모르 이거 어떻게 하죠 여러분 참 무서워서 못갈것 같아요. 야야 너너너 손지에게 너, 너, 너, 손지 너 도미로 뭐뭐뭐뭐왜왜또아 왜 <웃음> 아, 빨리 가야 되는 건가봐요. 여기 살아 있는 건가? 아 어, 살았어요! 아 그거였구나! 아! 아! 아 지금 소리가 들네 여러분 그쵸? 그렇죠? 빨리 도망가! 뛰뛰뛰뛰뛰뛰뛰뛰아 됐다! 진짜 무섭다 진짜 아 꿈에 나타날까 두렵다 자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! 자 워워워워 긴장하지 마시고 저 하나도 안 무섭답니다 저, 저 잠깐만 손좀 닦고 할게요 갑니다 파쿠르 쉬어! 쉬어! 쉬어! 꽝! 뛰어! 뛰뭐이 정도 가지고 뭔 소리지? 뭔 소리지? 뭔 소리지 않는데? 어, 좀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!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? 뭔 소리지? 아, 아 오! 사람을 밥살을 시킬 생각이야? 이 몸은 피해갈거야 그렇지 어어저저저나저저 어, 저, 저, 저, 어디로 가지? 저 졸로 가야 되는 건가? 잠시만요. 어, 저거 피해서 어? 나나나 어떻게 할지. 아저 친구가 이리로 지나갈 때저 빨리 달려가 볼게요. 아이 걸릴 것 같은데, 이제 빨리 제 빨리 숨어볼게. 아아 아, 아! 뭐지? 뭐 탁... 아아아 미안해. 아.. 코단식으로 나온다 이거지? 알았어 이제 가만두지 않을거야자리가 쪼리 쪼리가 이때 아, 뛰는거요 여러분! 이때! 이때 뛰는거죠? 지금 이끼요 그렇죠! 됐습니다 어? 허 망치가 사정없이 그냥 허허이네요 진짜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네 어, 잠깐만, 저, 뭐죠, 저 앞에? 어, 뭐, 뭐, 뭐, 어, 어, 어, 어 자, 일단은 여기서 멈췄는데, 제가 좀 느릴 것 같으니까, 제가 빨리, 빠른 걸음으로 달려볼게요. 어, 뭐해, 멈추지? 아! 아! 쫓아와, 쫓아왔다! 쫓아왔다! 여러분, 빨리, 빨리! 빨리! 그런데 느리네? 아, 뭐야, 느리잖아. 아이, 아, 나 진짜, 아이. 이거 뭐 먹는 것 같은데요? 다시 가면 되나? 이게 또눈 뜨는가? 어! 아! 아! 아! 어, 또 아까보다 빨라졌 아까 빨라졌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이리이리아 다시 돌아가는 거 같아요 아까 가운데 여러분 돌 같은 게 있었잖아요? 구슬 같은 걸끼어넣는거 같은데? 뭐죠? 어? 어? 아! 아 길이 그냥 있었군요! 자자자 자, 자, 보이죠? 보이죠? 올라갑니다, 여러분. 올라가요, 올라가. 와, 이거는 SF 공상 과학 영화도 아니고, 뭔가... 뭔가... 어, 예, 게임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. 저, 저, 저 위로는 어디죠? 어디로 가는 거야? 저사다리가 보입니다. 그쪽으로 도망가면 될것 같아. 갑자기 갑툭튀 나오는 거 알지? 갑툭튀, 갑툭튀 아니지? 그렇지, 그렇지. 자, 아, 잠깐만요. 뭐, 여보세요? 잘 자랐어요! 아저씨! 잘 자랐어! 돈 줘요! 빨리 나가게! 아닌가? 아 아닌가 봐요 아니 피자 시켰으면 이 상반들이 그냥 어? 빨리 돈 주고 보냄들 사람에게 가둬놓고 뭐 하는 짓이야 이게, 이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, 아. 뭐, 뭐 여기까지 나지 뭐지 이거? 바주카포? 아니 잠깐만 무슨 더 무서운 게나올까 바주카포가 나올까요? 일단 바주카포 드릴게요 일단은 뭔지 모르겠는데 바주카 뭐야 이게 왜 옥상 올라갈게? 뭐야! 뭐어떻게하라고 바주카포를 어 잠깐만요 여러분! 잠깐만요! 분명히 잠깐만 저 밑에 뭐 뭐가 있어요 웅덩이 같은데 아싸! 들어갔다! 뭐 어떡할, 어떡할까? 어올라가야 뭐, 되나? 뭐야, 뭐야 뭐야 아! 아 이거군요! 어 이거 뭐 웃지마! 무섭다고 굳지마 제발 좀아 여러분 벅지가 날라오는 것 같아요 아아 아. 뭐. 오케이 자 이제 보스가 나오겠죠? 갑니다 극하엄처리가 죽어라 굳지마 이거 숨어야 되나요 여러분? 바주카포가 없네 이쪽으로, 저한테 다가오고 있어요. 빨리 싸야 될것 같아요. 웃지 마. 자자자, 지금 지용 집을 이용시가 필요했습니다. 지금 맞는 것 같은데요.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아, 어, 근데, 잠깐만. 피자 돈은 누가 주지? 계산하세요, 이거! 피자 이거 계산하세요! 아이고, 피자, 피자 배달한 건데. 자, 크레이지 타워. 아,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. 여러분, 여러분 재밌으셨죠? 어, 너무 무섭긴 했는데. 바지에 오줌 두 번밖에 안 찼어요. 전 여러분,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. 여러분, 안녕. 바주카퍼로.